Thank o u 빨리빨리 빨리 펴 어? 언제 떨어지면어떻하려고빨리 빨리빨리 펴지지내 일할 줄알리면리 뼈지. 나도 뼈가 빨리빨 이거 그 조그만 텐트가 아니라 그거 완전 어 근데, 근데 그걸 지금 나보고 치라고 지금 갖고 온가? 야 내가 치냐 내가 치냐? 내거저여운동해보고치이고그해난 아, 아, 그런거 하는 사아니어이네 띄좀해 이거? 한 번에 움직여 여러 번 왔다 갔지 말고 사 머리를 야지 그냥 다른 거 이거 텐트만 여기다 던져놓고 다른 거만 다 해놓고 텐트 영광이 치라 그래 우리 집 번에 도 모르는데 어떻게 쳐 이거 아 거야 <웃음> 다른 거, 다른 <웃음> 우리 꺼나 하자 내가 개 호구로 보이니? 세게 손목을 이용해서 한 방에 팍 손목! 손목! 스냅을 써야 스냅을! 똑바로 세우고 좀 빨리빨리 좀 하고 해떨어 주기 전에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다된 거야? <웃음> 판이구만. 개판이야? 개판 아, 네. 똑바로 만들어야지 여태 밥도 못 했어? <목소리> 아이스박스에는 시원한 거야? 아니요. <목소리> 얼음도 안 갖고 왔어? 진짜 언니 개판이. 개판이구만 개판이야. 도 가스 는저거번호 가스. 가스가스 가스. <웃음> 소리는 다문소거 해야지 아좀몰라 어딘지 가스는 걔 와야돼요 헐그 얘네 3시간 걸로올 때까지 우린 가스도 없는거야?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영광이 얘람이 픽업했대? 했냐고 딸내미 뭐하는지 확인도 안해? 개판이야 개판